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도 알리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서 이제 제작할 영상 이후에 어, 다음 피드백 영상들부터는 알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의 피드백도 들어가 있는 영상을 만들테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할 리는 어느정도 되는데 항상 주행할 리가 안되네요 영상처럼 착취 후에 멈춰서 튕겨가거나 착취를 해도 정확한 방향이 아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서 멈추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예 어느정도 넘어지시는거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낙법이 제대로입니다 자 중요한거는 어, 이때 앞발 접은거 좋고요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쏠려서 넘어집니다 발을 내릴 때 돌아가네요 발이 이 발이 앞에 발이 노즈를 잡아서 돌려서 내립니다 앞발 끌어서 노즈 돌리면서 착지. 노즈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알릴할때 앞발을 이렇게 걸죠 앞발을 걸었는데 건 앞발을 내리면서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돌리면서 내린다는 거죠 이 앞발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영상에서 보면 알리를 하고 착지할 때 돌아가는데요 그거는 알리가 어느 정도 뜨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겪는 현상입니다 다 프론트 사이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피 스탠스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고 레귤러 스탠스는 왼쪽으로 돌고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건 뒷발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영상 속에서는 앞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앞발을 접은채로 발을 돌리면 보드가 같이 돌아갑니다 뭐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리면 요쪽으로 돌고 어 그래서 이걸 접은채로 돌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요 만약에 안 접고 그냥 돌리면 발이 빠집니다 이렇게 아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서 요런 느낌으로 그냥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접은채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상과 같이 제가 흉내를 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지할 때 발목을 접은 채로 돌려서 그래요. 이 돌리는 거는 무릎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발 자체를 이렇게 돌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이 발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이 보드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본인의 발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보고 잘 안되면 또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고요 어, 중요한 것은 알리를 할때 몸이 틀어지지 않는 것, 무릎도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